추구집입니다. 천고 일월명이요, 치후초목생이라, 월출천개 아니요, 산고지 거두람, 동서기말리오 남북불릉척이란 천경서북편이오 시비통남계라 추구집 두번째입니다 출레이화폐기요 하지수엽청이라 출량황국파리요 동하 백설레루담 일월천년경이오 강산만고평이람 동서일월문이오 남북홍압노라 추구집 세번째입니다. 춘수만사택이요 하운 타기봉 이라 추월 양명 휘오 동영 소 고송 이라 일월 동주 전곤수상평일업 패군산상계요 명월수중주라 주구집 네번째입니다. 월위 우주초기요 풍작산하구람 월위 무병선이 성작철영출라 운작천층봉이우 홍이백척교라 봉이 주협상전 나기요 우춘화, 우호이라 추구집 일곱번째입니다. 처현 부화수요 자효부심관이라 자효상친나이요 가화만사성이라, 사가청소리 비유, 억제 백일면이라, 가빈사현처유 궁난사양상이라 <놀람> 추구집 여덟번째입니다. 녹조 군자 처리요 청송장부심이라, 인심초석편이요 산세코금토, 강산만고주요 인물 백년빈이라 세상 금삼척이요. 생애 주일 배라 <목소리> 추구집 아홉 번째입니다. 산정사태구요 일장여수년이람 정리에 건곤대데요 한중일월장이람 경전매춘색이오 급수두올광이람 서정강상월이오 동각 설중 매라. 추구집 열 번째입니다. 음주 인한 저기요. 초마구청이라 백조홍인면이오 황금흥리시미라 노이 장거하고 소아기총내루담 담노푸신거하고 여비급수래루 다